포기를 모르는 놈들이구만 조 조가 살면 서 아, 진짜 뭐야? 저가방파간파 역시, 이름을, 이름을 먹고, 강릉까지, 이렇게 맥성까지 가면 되겠구나, 이렇게. 자. 이거 뭐, 충분하지? 2번, 1번, 2번 가야겠구나, 1번. 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정나 전경이 어디지? 여기네 예술 81한죠다 o n 고 찔러 대는구만 응? 한거못 들었어? 아 참.. 짜증나게.. 너무 음, 많이 나있네 아이씨.. 지금 뺄수 있는 게 없는데, 한중 4분, 불용 1분, 불용 1분, 불용 1분. 뚫렸겠다, 뚫리겠다 아, 뚫렸다 아 거기에 응? 뭐야 막았네? 아, 일단 좀 쉬어야겠다 아 힘들다. 힘들다.